아저씨! 왜 나만 죽자고 안해 진짜! 쟤네들도 있는데! 아 방구 좀 끼지 아 진짜 더러워 진짜! 안녕하세요! 커봉입니다자 오늘 해볼 러블럭스의 인기 게임은 바로 베리의 감옥 탈출입니다! 이 아저씨가 베리 아저씨거든요? 방구쟁이에요! 이상하게 더럽게 생겼다 어쨌든! 제가 감옥을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있네 아 너무 쉬운데요 이거 어 비켜 아줌마 너, 방구 소리가 나요 계속 베리가 계속 방구를 껴요 아이지 모드는 정말 여러분 정말 이지하지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으쩍 아 제가 너무 아 너무 우습게 봤네요 자아좀 쉽네요 확실히 아 오케이 목표로 뭐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어, 보면 어 베리다 베리 조심조심 조심컬려 조심, 조심하라고! 얘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걸 눌러야 되나? 하아. 뭐야? 뭐야? 저 주차 오는 거예요? 주차 오는 거예요? 방금이가왜 나만 쫓아봐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왜 나만 주차 뒤도 있잖아요! 야, 아, 쩌. 아, 쩌. 아, 보세요! 제가 파쿠르 기와막키 한다고 랬죠 아,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쇼. 어. 쉽네요 쉬워. 어. 이렇게 내려가면 아, 화장실로 나오는군요. 아, 화장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뭐죠? 이건? 나왔어. 오! 와! 잠깐만요. 궁금해서 다 열어볼게요. 와, 똥 싸고 갔는데 패리야지. 으. 으. 으. 어좀내 꽉. 어, 돌아간다. 자, 이렇게 잘 연결됩니다. 어. 야, 여기 파... 좀 힘들게 놨네요. 아 이지 모드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할자, 오자. 야, 여러분 파쿠로야 기본적으로 제가 코버이야가 하죠, 그렇죠? 오, 어, 어 다리가 부서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건너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갑니다. 쥐어, 쥐 빨리. 그렇지. 잘한다. 하하. 어입로들어간다 오. 오 뭐가 굴러다녀 여러분! 저, 저 뭐지? 아이 진 얘들아 조심해! 다쳐! 뭐죠? 오오오! 조심조심 빨리 가야돼 이때 빨리 가야돼 빨리 빨리 가서 우리는 싹 숨는거죠 그렇지? 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 둘셋 샷! 지나자마자! 가, 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숨어! 오! 어, 어! 아이 깜짝이야! 아아아 달리 열어 달리 열어 아 이렇게 또 사다리가 준비가 돼있네요 아, 이렇게 올라가서 아, 어? 저, 누구죠? 어, 저저경비원이에요어저방구 네. 끼는거 보셨어? 더라고아왜또나나왜또나왜그러고야 어, 진짜 어? 어떡하라고? 아야 그만 오세요 죄송해요 이왜 나만 죽자고 와요 진짜 쟤네들도 있는데 아방구 죽기지 아 진짜 더러워 진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죠? 저 처음이라 아 이리로 올라가는건가? 으자 어! 어! 겨우 다 돌렸네요 아 근데 베리 아저씨가 방구를 진짜 너무 많이 다코복이보방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저아씨 그렇지 얘들아 그거 레바를 잡아당겨! 잡아당겨! 아 위로 올라가요 지금?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탈출을 했고요어 이건 뭐지? 이거 번개맨 나오는건가? 번개맨 아, 음정 아, 응대... 아! 여러분, 겁나 빨라졌어요, 여러분! 우 와아! 와아! 이 아이템이군요! 이 아이템 빨이야 아!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이템, 아이템을 안 먹으면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녀, 우와 노란색 라인에서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 아, 트름을 했네요, 제가. <웃음> 아이 게임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약간 더럽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간혹가다 당황스럽네요. 자 스티... 이게 뭐지? 스토 스티... 스톰... 스톰... 이거 눌러 뭐지 여기는도? 어어 카드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요 사다리 아 사다리 들고 이동할 수 있겠네요. 오 사다리 잠깐만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거군요. 됐습니다. 자, 올라가네요. 어, 뭐지? 오, 저기, 속풍기인가, 그런데? 어, 바람이 부네. 아, 야, 야, 야, 야. 와, 여러분, 움직이 되게 힘들어요. 오, 오, 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지. 옆으로 살짝, 살짝. 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왼쪽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 아 어. 아. 어. 쉬어! 쉬어!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 이제는 여기는 어느 곳인가요? 이 밸브를 잠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저 밑에 보면 이 밸브를 잠가줘야 될것 같아요 으쩌. 어? 저 하나! 아이또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네요 오케이! 됐다! 아, 아 여기...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어렵겠는데?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어! 어! 어. 뭐야 우와! 여러분 이게 점프 타이밍을 잘못 점으면 바로 밑에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점프 점프 노란색 라이더 점프 근데 스토리가 상당히 좀 깁니다 아 하늘로 올라가는 거네요 탈출인가? 탈출 인간 인간 아열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자 밑에 아무도 없겠죠? 거멍이 없다 조심해 주신 씨 뭐죠? 나만 따라오는 거 아니야? 죄송해 뭐야 나나나 나한테 오는거야 왜또 나야!!! 아야 이거 보자 왜 저만 쫓아오는거야 쟤 아까워 아 아무거야 아, 왜, 왜 나만 쫓아오는거야 도와주세요 야 도와줘 친구야 아아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피가 달고 있어요 여러분 피가 달고 있어요 아 저거 뭐죠 웬 무기 웬 무기지 설마 사야되는건가 오케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 저리 가! 절발 오지마 아아 앞머리 아, 툭았어어 여러분 저리 아, 이 얼굴 개극적 저리가 오지말라고 자 여러분 아. 아. 어휴, <웃음> 정말 정말 재밌는 게임이네 여러분 아, 자 이렇게 여러분 탈려갑니다탈려합니다와 뭐야? 아차! 와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거봉이는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네 아닌데 또 올라가야 됐네. 와 아, 잠깐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이, 이거 이거 실어해요 여러분 이거 뭐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지금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제가 지금 어, 온 몸을 지금 좌우로 흔들면서 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이거 마지막이가 쉽지가 않구나. 이쪽으로 가려가! 와.. 여러분 보셨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깼나 몰라 와 아, 이거 하드 모드는 못 깨겠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요? 자 잠깐만 아 저쪽 나가야겠는데 형! 설마 여기서 끝나는 건가? 뭐..뭐야 쟤? 오..여러분 지금.. 제가뭘 본거죠 지금? 여러분 저뭐예요 여러분 저무기가 없어요 오케이 아아 아, 여기 묵기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 게임이 여행이 단순히 기다릴 일 없어 자 여러분 공정으로 아아 하지마 가지마 쏘지마 쏘지마 이따 도망갈게 저리가 저리가 과일 파지커보다 아이징 사과 사과가 햄버거 신파주커프다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아 팔을 맞춰서 여러분 팔을 맞춰서 그쵸 무기를 무기를 일단 떼어내야 될꺼야 아 그렇지! 하하하 어떠냐 이놈아 평상시 활도 안먹는 놈 차를 타는 것 같아요 어 이제 택춘이다! 가자! 자 이렇게 해서 베리! 가옥탈출 제가 탈출해봤습니다! 와 진짜 손에 땀을 쥐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제 영상 보는 분들 한 번씩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